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 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헬멧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풀페이스 헬멧 4종 들고 나와서 오늘 헬멧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크게 4가지 샤크, RI-RX7X, 벨블릿, 쇼이-EX0 이렇게 4가지 모델이구요 가장 최근에 산 헬멧이죠. 예, 샤크의 레이스 R 프로 GP 모델입니다. 카본 헬멧이고요. 무게가 무척 가벼운 게이 헬멧의 특징입니다. 가격은 약 139만원? 140만원 정도 하죠.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스를 위해서 산 헬멧이고요. 그만큼 안전도, 그 다음에 가벼운 무게, 그리고 뒤에 보이는 멋스런 스포일러, 화려한 데칼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간단히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할 때 비교군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샤 헬멧 뒤에 보이는 RX7x, 쇼웨이의 X14, HJC의 알파 원, 레드불 칼라 그렇게 네 가지 모델을 비교를 했었고요. 일단 X14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무게가 무거웠어요. 그리고 RX7x는 뭐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구입을 할 이유는 없었고 홍진의 레드불. 알파원 모델은 비교적 가볍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알파원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헬멧도 그렇지만 M사이즈를 쓰는데 얘는 정말 타이트하게 붙는 얘는 아 이거 정말 맞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타이트한 핏인데 알파원은 자연스럽게 맞는 느낌?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에 내피 핏감이 조금 죽으면 편하게 맞겠다 싶었고 알파 원은 약간 쓰다 보면 헐렁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헬멧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가볍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소음에 대한 대책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고 있으면 한 140~50km까지 달려도 세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헬멧의 하단부를 보면 대단히 충실히 친가드 같은 것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주 탄성 있는 그런 재질의 고급스러운 재질의 칭가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여기 이제 D 고리도 대단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소재도 고급스럽고요. 보이시죠? 볼패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쓰면서 되게 만족하는 제품인데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볼이 도톰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바람 구멍이 조금 뻑뻑해요 소리가 나죠 네, 그게 조금 단점 그 외에는 근데 이제 헬멧을 정면에서 보면 볼이 약간 도톰한 느낌인데 위에서 보면 대단히 얄쌍한 느낌이죠 사서 쓰고 있지만 대단히 만족하는 헬멧입니다 그리고 RI의 RX-7X 유명한 제품이죠? 워낙 유명해서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 제품 쓰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거는 첫째로 착용감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이런 거 하나만 달아도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최근에 서킷 가보면 RX-7X 쓰고 어, 트랙 타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거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제품의 유행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고속에서도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같은 스포츠 헬멧 중에서는 조금 싼 편이죠 음. 대신 무게는 네. 카, 얘는 카본이고 얘는 카본이 아니어서 무게는 얘가 조금 더 나갑니다 무게가 가볍기로는 예. 벨블릿을 빼놓을 수가 없죠 벨블릿도 카본 헬멧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건 벨블릿의 가장 예쁜 뷰는 요각도죠 네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클래식 헬멧 쓰시는 클래식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 한번 구매 리스트에 올릴만한 헬멧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요런 초록색 무광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헬멧입니다 앞에 개방감이 워낙 좋은 헬멧이죠. 서양 여자분들이 쓰시면은 여기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넓은. 이 헬멧의 단점은 시끄러운 소리가 단점이에요. 클래식 헬멧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좀 시끄러운 소음이 문제가 되죠. 특히 얘는 한 120kg 정도 되면은 귀신이 우는 소리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1 2 0 k m 정도가 되면은 세나를 쓰고 대화하는게 조금 어려워요. 귀에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풍절음 이런걸 좀 줄이기 위한 팁으로 제가 몇가지 드리면 저는 여기 구멍들을 다 테이프로 막아놨습니다. 요 구멍들만 테이프로 막아도 풍절음이 좀줄어들고요그 다음에 가장 소음이 심하게 들어오는 곳이 여기. 요 실드랑 요 헬멧 사이에 요 틈으로 바람 소리가 되게 심해요. 저는 여기 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풍지를 얇게 붙였죠. 그래서 이게 닫아지면 밀봉이 되게끔 이렇게 밀봉이 되게끔 튜닝을 했습니다. 여기 네. 문풍지 살짝 보이시죠? 네. 그리고 침가드 이거는 HJC의 알파 11 제품에 그친가들을 제가 따서 다른거구요. 요렇게만 해도 한1 2 0 k m 까지는 세나 통신이 가능한 정도로 소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제품은 쇼웨이의 EX0 제가 되게 애정하는 프로드 헬멧인데 요런 네, 뭐 테이핑은 제가 이제 멋으로 한거고 뭐 스티커를 붙였었는데 제가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어? 바람을 못 이겨 갖고 이렇게 스티커가 너덜너덜 해졌네요 타공일 타고 임도 예, 탈때 쓰는 헬멧인데 꼭 임도를 타지 않아도 예, 그냥 알라인티 타고 다녀도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애정애정 하는 헬멧이고 이 헬멧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그냥 멋이에요 디자인 그 상품 소개되어 있는 디자인 보면 그림을 보면 너무 안이쁜데 이거 진짜 쓰면 너무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뒤에 짱구같이 뒤통수도 되게 예쁘고 바이저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면 꽤 멋스럽습니다. 이것만 해도 눈이 시리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막아져요. 되게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이 헬멧의 가장 큰 단점은 풍절음이 엄청 심하다는 거. 얘를 쓰고 장거리는 저는 안가요 한 4시간 5시간 달리는 장거리를 간다 힘듭니다 그러나 못뿌리는 데는 이해만한 게 없다는 거아 그리고 샤크 헬멧 단점 하나 더 있어요 샤크 헬멧을 헬멧 쓰고 요정도 이렇게 오픈하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달릴 때 그런 소리 난다는 거 그거 하나 단점이네요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약 139만, 140만원 정도였고, 얘는 옵션까지 다 하고, 앞에 쉴드 옵션 여러 개 해가지고, 한, 한 8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줬던 것 같고, 얘는 75만원? 얘가 50, 55만원이었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뭐 이런 것까지 사면 조금 더 비싸지죠? 대단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헬멧 사실분들 뭐 조금 참고가 되면 좋겠고 아 사이즈. M, 사이즈 m 사이즈 m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 아 그리고 저 뒤에 크랭크 헬멧 하나 보이시죠? 박스 저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제가 RRR 행사할 때 R9T 라이더스런 행사할 때 경품으로 받은 헬멧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박스를 열어서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번 경품에 그 크랭크 측에서 이렇게 고글까지 전용 고글까지 한꺼번에 주셨어요 크랭크 레트로 클래식 헬멧 자 이렇게 입니다 박스를 열었어요 이렇게 생긴 헬멧입니다. 근데 실물 되게 예쁘네요. 측면모습 예쁘죠? 뒤에 오, 예뻐요. DOT 인증을 받았고 KC 마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도장면도 예쁩니다. 지금 저... 아유틀난네 <웃음> 이 제품은 S 사이즈. 제 머리에 맞는 사이즈를 보니까 이거는 S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안에 내피도 재질도 나쁘지 않고, 꽤나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D형고리로 안전하게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듦새는 좋습니다. 여기 귀 옆쪽에 닿는 이 부분도 스웨이드 재질의 질감이 되게 부드럽고요 일단 쉐입이 되게 예뻐요. 이거 써봤는데 꽤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크랭크에서 같이 제공해 주신 전용 고을 뒤에 밴드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있고 디자인이 잘어울리더라고요 한번 결합해서 보여드릴게요. 데라. 뭐 요런 느낌? 예쁘죠? 음, 예뻐요 예뻐 진짜 폴로 예쁘다고 하는게 아니라 예뻐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여기 얘를 걸고 있지는 못해 이거 올리면 요기 요 똑딱 단추에 이 고글의 안쪽면이 약간씩 긁히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씌워놓으면 그냥 써야돼 이렇게 내리면 분명히 여기 닦거나 하니까 약간은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쓰고 있는 사실 이 헬멧은 이 고글 써도 좋고 고글을 쓰지 않으면 안에 그냥 선글라스 같은 거딱 끼고 쓰면 너무 예쁜 그런 헬멧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헬멧 똑딱 단추 잘 활용하면 또 멋을 좀 뿌릴 수 있죠. 잠깐만요. 짜잔 그리고 이제 헬멧 앞에 나는 헬멧 체인인데 뭐.. 별리 별리 다 있죠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하면 너무 예뻐 한번 달아 볼게요 짜잔~~ 이쁘죠? 완전 이쁘다니까 이래 갖고 쓰고 다니면 간지지 간지 예쁘죠 여기 안에 선글라스 끼고 쓰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요 동그란 쉐입이 요 동그란 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이쁘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주 고가의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무게는 있습니다 무게는 있는데. 이거 뭐 메인 헬멧으로 쓸거 아니고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 탠덤용으로 하나씩 준비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멋스럽게 하나씩 기분 내킬 때 하나씩 쓸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딱 돼요 딱 10만원대거든 10만원대에 이런 헬멧 어디서 구해 DOT 인증 받았지? KC 인증 받았지? 아무 인증 없는 그냥 패션 헬멧들도 돈 10만원 하는데 와 너무 괜찮은데 뒤에 막 130만원, 80만원, 70만원, 50만원 근데 얘는 10만원 크랭크 레트로 헬멧 괜찮아요 아이 헬멧 제가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이즈 보이시죠? 스몰 사이즈 헬멧이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쉐입은 다 똑같고 라지나 미디움이나 스몰이나 쉐입은 다 똑같고 이 안에 내피 두께로 그 조절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얘랑 맞먹어 볼패드 두께로 다른거 다 m 사이즈 쓰는데 얘는 m 사이즈 쓰니까 약간 커요. 스몰을 쓰니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랭크 헬멧 사실분들은 자기 평소 쓰는 치수보다 한 치수 작게 구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이즈 실패 안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풀페이스 헬멧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섯 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어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이 헬멧들에 한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주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